메리카노 사이즈 업그레이드. 네. 메리카노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나가지고 아, 강규 만세 만지선천으로할것같은 강규, 강규 만세 어, 진짜 <웃음> 이귀 홍나영말 틀었으면 아니, 어떡하냐, 아니, 야. 아니,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왜으시냐고요 아, 이아 <웃음> 네, 너났습니다. 아유, 이문제 많이 컸네. <웃음> 키는, 내가 좀, 좀 컸다, 좀 컸네 아유, 키는 내가 좀 컸다, 좀 컸네, 아유. 내가 좀 컸다, 이고거짓제 삼겹살을 또 많이 먹고 잤거든. <웃음> 안녕하세요, 민원객님 <교육의> 이문제. <웃음> So 아, 여러분 아, 아마 아, 오늘 또 아, 우리 나영이 브이로그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. 여러분 아, 아, 아, 아마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예요 근데 저 걱정 없는게 뭐냐면 나영이 둘왔는데 <웃음>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늘고 있어요. 230명 아, 230명 들었어? 네. 아 그렇군요. 굉장히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야? 네, 여기 야 여기 여러은또 미남 계기면 이상훈씨가 자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. 네. 이거 홍나홍영 네. 브이로그 오오오아 우리 나영이 유튜브 구독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오도시없는 그냥 정말 일상을 정말 일상을 찍어내는 네가 오도시다 이 녀석아 명지전분대 너무 사랑하고 <웃음> 저는 개인적으로 명지전분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 도 제가 얘도 공보다서 노리고 있거든아 진짜. 카메다 카메라가 다지제브이라고요 그렇죠. 워 지금. 뭔데 이게? 이렇게 되면 뭐가 뭐가 좋은 거야? 플막 터지고 있을 거 같은데. 카메라. 생각을 안해본건 아니었어요. 어, 있다니까? 곧 동상이 뭐 안에 와서 나올 에너지의서동탄싫어 뭐라. 싫어다유튜버어 <웃음> <웃음> 아. 와. 미산 선배님. 야, 미산 선배님. 황미산 선배님. 황미산 선배님. 황미산 선 유튜브 하려고 거야? 이거 이빨로 끊려라 그랬어 아 이런 거하지 말라고 남편면 액션캠 누가 받 찍는 거야?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? 네올려놨아때 내려야지 이런 일을 찍으려면 그런 걸 찍으면 안 돼. 이런 송목은. 그민 머리, 종아리. 이런 이런 근육들을 찍어줘야 돼. 오해입니다 오해예요, 오해 오해 처음부터 그 끝까지 진짜 뭐. 학교만 갔어 <웃음> <웃음> 맞아